자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형기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이 좀 빠른 속 회복이 되고 있긴 한데 이 정도로는 어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이프를 빨리 꺼낸 다음에 최종 제형기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좀 지켜봅시다 그러고 난 후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고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는 고기를 얻으러 계속 탐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고기가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음 어찌야 해 될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얘배 예, 타고 나가렴 이제 고기를 낚으러 가야 돼요 정월리가 일곱 개밖에 없어요 그 정도 만들어 놓고 여기도 조만간 정리를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딱히 놔둬도 상관이 없긴 한데 난냥 놔둡시다 여기는 여기는 공간 효율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꿨죠 잠깐만 이 뒤에다가도 헉, 지울 수 있네요 좋네요 나중에 여기 있는 거 없애고 대형 창고는 지을 수 있니? 지을 수 없겠죠? 근데 여기다가 건조대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렇죠? 좋네요 지금 마은 나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몇개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, 하나만 더 지어봅시다 여기다가 하나 더 지을게요. 됐네. 자, 그래서 작업하고 있니? 그 공간이, 어. 그 공간이 없어서 여전히 못 꺼내고 있는 거 같아 보이긴 한데. 아, 이러면 머리가 아프죠? 창구를 좀더 만들긴 해야 되는데. 으아 먹을 거부족하다고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자이 와중에 지금 고기를 다낚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고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고기를 따라 움직이도록 할게요. 좀 시간이 걸리겠는데 어디로 갈지 좀 고민해봅시다.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. 좀 슬프긴 한데 이쪽은 내가 갔었니? 갔었겠죠 아, 그냥 좀더 위로 올라가고 싶긴 한데 고기가 없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아요 고기가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 아래로 내려가고 정 먹을 게 없으면 리프레시 할게요 자, 이렇게 할게요. 여기도 아무것도 없구나. <웃음> 음, 리프레시 합시다. 그는 여기 있는 고기만 먹고 리프레시 해야 될것 같아요. 잠깐만 이 와중에 물이 계속 늘어나네요 생각보다 보기 좋구만 그럼 굳이 하나 더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 오리나 좀 갈아 넣을게요 먹을 거 지정합시다 분명히 끝자락에 걸쳐있었는데 하나 둘다 가해있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둘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갈매기가 열심히 날아오고 있어 잠깐만 갈매기 하나 어디갔니? 아 지금 다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좋긴 한데 얘 그만 가져오렴 아우 이거 어, 어.. 표시를 할까요? 나무만 좀 챙길까요? 아니야 나무는 말리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이, 얘네들 창고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? 자 이렇게 합시다 밧줄을 한세개 정도 만든 다음에 장작을 만들게 이렇게 합시다. 창고를 좀만 더 만듭시다. 어 그래도 물이 이렇게 생산이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죠. 이렇게 하이테크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러고 우리가 또뭘할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봅시다. 물은 30개 이상으로 생산이 안될거예요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것 같고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 재활용장하고 여기 있는 식량 관련된걸 건설하면 돼요. 어, 그 전에 집을 만드는 것도 사실 방법이긴 해요. 얘들 리커버리 타임을 회복시키려면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. 일단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 엔진 오일 만들고요 벌써 다 만들었다고? 말도 안돼 좀만 더 만듭시다 보세요 800개에서 700개는 확 줄어들죠 와, 그래도 계속 용량이 늘어나네요. 나중에 보관창고를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. 나중에 보관, 그, 물 보관소는 얘 주변에다 만들게요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자, 벌써 고기 낚는데 하나는 처리가 됐고요. 자 고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져오네요. 자, 앞으로 남은 건 15마리죠. 그래 그래 시간 없다. 자 정어리 몇개 있니? 정어리 없죠. 일단 또 4개를 만듭시다. 이렇게 놓고 아 얘네 이거 너무너무 너무 빨리 먹어. 좀 시간을 두고 먹여야 될것 같아요. 그쵸? 제가 자동 배식을 시켜놨는데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죠. 이건 좀 자제합시다. 자 연료 가득 찼죠?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될게 있어요.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더 이상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. 자, 한 바퀴 다둔거 같죠? 물론 제가 중간에 턴을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어? 잠깐만 해초있잖아, 여기. 해초하고 갈매기가 있죠? 해초하고 갈매기는 좀 챙깁시다. 이건 또 뭐야? 뭔가 좀 수상하긴 한데 저쪽으로 이동할게요. 야, 갈매기 있으니까 편하긴 하다. 보세요. 갈매가 여기 있는 거다 먹어치웠죠. 이제 나무만 가져오면 될 텐데. 아, 나무 건조 속도가 좀 느리네요. 자 그럼요. 일단은 창고를 하나만 더 만듭시다. 여기다 만들게요 이쪽은 창고지역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여기는 뭐 가공지역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길을 좀 연결할게요 얘들 이동하는데 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면 되나? 일단 이렇게 연결합시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연결할 거고요. 잠깐만 벌써? 벌써 다 낚았죠? 자 그러면 그 아까 전에 봤던 그곳을 찾아 봅시다. 어디 있을까요? 아니 거기 말고 이쪽이었는데 여긴 데요자이 부분인데 일단 주변에 고기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이동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동합시다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판자촌 그래 판자 지금 필요하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건 또 뭐야 또 갈매기구나 이런 아무래도 지역을 리프레시 할 때가 된것 같죠? 자 우선은 갈매기 먼저 구조합시다 어? 낚였어. 이거 왜, 왜 아크를 못 봤지? 헉! 판자촌? 그럼 여기 뭐 있니? 아 그래 이거는 좀 챙깁시다. 아 낚였죠. 아까 분명히 안보였던것같은데 이빨이 안 보일 수 없는데, 뭐지? 그러면 이것만 먹고 리프레시합시다. 답이 없네요. 자, 밥 먹이고 이게 생선하고 낚였어요. 네, 슬픕니다. 일단, 저기에서 마른 나무 좀 가져온 다음에, 음, 철거하가 그리고 여기. 자, 없음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여기 좀 철거시킬게요. 그러니까 애들이 옮겨놓을 거예요. 안 옮겨놨니? 여기 는옮겨놓자 얘들아. 얘들아. 이거 해체하면 다 가져올 거니? 이게 모르겠는데. 에이, 내버려 둡시다. 그래도 이렇게 많나무를 바로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. 원래대로라면 지금 이거를 나를 수 있는 사람이 한명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력이 없어요. 이게 정월이 언제 만드니 이거? 뭐 우선순위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물이 생산한 이한명 밖에 안 필요하니까, 그 이렇게 합시다. 그럼 운반 위주로 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, 열심히 나를 거예요. 운반 얘기는 어디 갔나, 이거. 자, 이 아이죠? 지켜봅시다. 제대로 하는지. 나와. 나오라고. 이제 다른 사람 해야지. 바꿉시다 순서를 잠깐만 얘가 아닌가?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할게요 그 3순위가 운반이니까 아니 1순위가 운반이니까 얘가 운반을 열심히 할 거라 생각이 돼요 한번 지켜보죠 그쵸? 저 운반하기 시작했죠? 얘 여기는 나무 챙겨가렴 자 운반 열심히 해주죠 나중에 운반을 담당하는 사람 좀더 늘려야 될것 같아. 자, 음식 만들면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. 제작자, 제작자는 뭐, 제작한 테 정신이 팔려있으니까. 다른 일 시키면 안 되고요. 좋아요. 일단 이렇게 합시다. 잠깐, 그런데 랜드마크는 얼마나 나왔니? 세번 왔다 갔다 거리면 되겠네요. 좀만 기다립시다. 열심히 챙기고 있죠? 하나만 더. 좋아요. 남은 건 이제 먹을 거 하고, 연구 포인트 하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좋네요. 아 근데 창고가 가득 쌓네 이거 난리 났네 방법이 없을까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자 수집하지 않을게요 수집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좀 소비를 시킬 필요가 있어더 이상은 창고를 늘리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예, 그리고 만나무 있는 거 이거. 빨리 옮겨야지. 자, 지금 장작 없다고 난리가 났죠? 허, 고기가 없구나. 큰일 났네. 바로 이동할 때가 왔어요. 한 번만 기다렸다가 맵을 리프레쉬 할게요. 슬프네요. 고기가 없어요. 나중에 고기 하나로도 뭔가 좀 영양가 높은 요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. 그거 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그 영양가가 왜안 나와? 영양가가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거 털면 이동을 할게요 두개 남았죠? 좋아요 저기 복귀하면 바로 이동합시다 아이고, 또 먹을 거 없다고 난리 났죠. 먹읍시다. 먹입시... 먹읍시다. 답이 없어요, 지금. 너무 석외프이 온다, 얘들아. 미안하다. 자, 모이 뭐 먹이는 사람 누가 있죠? 잠깐만 이거 상순위를 올려야겠다 자 우선은 다 도착을 했으니까 이걸 누를게요 그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 배치는좀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고기 많다 자 판자촌이 있죠 여기도 고기가 하나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먼저 챙기고 이동을 할게요 먹을 거 많죠 상당히 이런 거다 챙깁시다 중요하죠 일단 이런 거 먼저 챙기고 여기도 이거 먹을 거니까 최대한 챙기고요. 연구 포인트도 있으니까 이런 거 당연히 챙기고요. 자 됐어요. 보기 좋네요. 또 연료 채워 넣으신, 넣읍시다. 잠깐만. 그... 그렇... 동안 고기도 좀 낫긴 해야 되는데 음... 고기가 지금 두 군데나 있네요 참 다행입니다 여긴가요? 여깄네요 여기 어차피 새 먹이로 좀 먹이긴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낚시도 해야 되긴 해요 이렇게 놓고 속도를 올립시다 아직 생명이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도착했죠? 좋아요 한 여러 개 만들어놓고요 뭐야 어느새 또 창고가 가득 찼어? 말도 안돼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만듭시다 이거는 좀 그렇긴 하네 요 여기서 밧줄을 한6개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작을 계속 무한적으로 만들도록 지시를 내릴게요. 예, 장작 너무 많이 만들었다. 그만 만들어. 자, 그만 만들어. 50개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. 여기는 그 샐러드 다 만들고 난 후에 또 정어리도 만들어야 돼요 고기 낚아오고있죠 다행이죠 고기 낙가오면 정어리 재료로 사용할게요 아 그래도 어떻게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전에 좀 지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어 여기 라이브러리가 있고 고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도 있고요 음, 여기 완전 핫플레이스죠 그 다음 이쪽은 어촌이고 아 좋네요 다들 생각보다 먹을게 너무 많아요 갈매기는.. 음.. 아.. 나중에 구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제 생각보다 고철이 얼마 안 남았죠 고철도 좀 챙기긴 해야 되는데 마직 급한 건 아니니까 어디 보자 창고 하나만 더 만들게요 우와 대역섬, 대형 선박 여러 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생각보다 많이 모았어요 자 그리고 고기 생겼으니까 정어리 가지고 이렇게 4개 정도 만들어놓고요 나머지는 또 미역을 이용해서 샐러드를 만듭시다 뭐야 가득 찼다고? 말도 안돼 아 생산한게 도달? 그렇지 여기도 생산한 게 도달했을 거예요. 내비둘게요. 자 낚시 포인트 하나 벌써 바닥이 났고요. 나무가 하나뿐이 안 남았는데. 뭐 다행인 거는 지금 미역이 생겼잖아 저희한테. 미역이 생겨서 한동안. 고기 어디 갔어? 가져와. 엄마 너네 자동으로 먹고 있니? 아유... 아이고 내 고기... 아... 그수 없죠... 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기는... 정어리로 만들기로 했으니까... 자한곳다 털었어요... 한곳다 털었고...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도는 게 좋을까? 아 여기 먹을 거 상당히 많은데 그쵸? 해초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여기만 한 바퀴 뭐 돌고 이동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청 기준으로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던가 이렇게 야, 벌써 먹을 게 없다고 그게 빽빽 거리면 어떡하니? 응? 먹을 거좀 제공해 줍시다. 큰일 났네. 두 번째 채집 구역도 바닥이 났어요. 자, 이렇게 놓고 먹었니? 그래. 끝났고 끝났고 판자촌 그러면 판자촌을 좀 털어볼게요 털게 많죠? 우리가 필요한 게다 있어요 제가 취소자 다음번에는 좀 자원을 모을 뭐 필요는 없고 그냥 먹는 것만 좀 신경 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고기랑 고기랑 좀다 챙기면서 움직이면 될것 같은데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 포인트를 빠르게 얻는 거예요. 한 포인트 받았보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주변에 도서관 이 있죠. 도서관 이 있으면 12포인트 15포인트가 생기죠.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또 추가로 건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그래도 생각보다 위기를 잘 넘겼고 그냥 필요한 자원만 있으면 빠르게 움직이면 금방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어찌 됐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.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